도둑이 들었어요. 빨리 와주세요. 아플 <디어로> 때에. 다리 부러졌어요. 도와주세요. 도와주 이빨이 오요 경찰차를 불러줘요. 112. 아픈 때에 오. 구급차를 불러줘요. 삐뽀 1뽀위급할때 경찰차를 불러줘요. 오. 112. 아픈 때에 오. 구급차를 오. 불러줘요. 119. 비급할 때 도둑이 들었어요. 빨리 와주세요. 돌아와 주세요 우리 야리야 조금납니다 q